집에 보니까는 집에 여기 한국에 그 전투식량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홍콩 사람에게 막 먹여 볼게요 어떤 반응인지 한번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식을 함께할 우리 서드미스라고 있는 나나입니다.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. 그 홍콩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매운 거를 잘못 먹거든요. 근데 과연 이따가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궁금합니다. 응. <웃음> 자! 비벼주세요! p a Good, how was it? How was it? Okay. I'm going to go to Hong Kong. Hong k o n 맛있어요. 안매워안매워 안 매워. 진짜? <웃음> 아니서 먹, 뭐, 어 매운 거는 다 먹는 편이라서 어. 괜찮은 것 같은데. 근데 홍콩 사람들은 이거 좋아할 것같지안 좋아할 것 같아?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진짜? 나스파게매우지 홍콩 사람들은 좀 매운 거못 먹잖아. 근데 이거 담자이, 담자이, 살치. 어, 이거 어. 좀. 아. 쌈슐라 정도? 아, 마라, 마라? 응 그거 마라 이거 아 마라 쌀국수 진짜?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어? 이거? 매우겠지만 그냥 조금 잘살려요 아 근데 항리도 좋아 이거? 난 아프지 않는데 근데 식감은 좋아요 진짜 쌓인것 같아요 식감 아 식감? 좋아 감은 좋아요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해서 한국어 되게 잘하네, 잘하네. <웃음> 식감이란 말도 알아 식감이란 말도 알아 음, 맛있네 진짜? 맛있어 자 저기 좀 아까 여기 한국에 전투식량을 드신 홍콩 한국분의한감을한번들어한국요어그비빔밥그 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에있어요제생각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고국에서한고 어, 아마 등산에 대한 캠핑할 때는 목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. <웃음>